그 국내 바이오가드의 그 시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수면 분야는 네네.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야 네네. 이게 시상이 좀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 네. 아 제가 초창기 10년 전쯤에 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아 금세 3만 불 넘을 줄 알았거든요. 아 네네. 아직도 3만 불이 안 되더라고. 요 아. 근데 3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리라고 보고요. 아. 그때까지 더 준비를 탄탄히 해야겠죠. 아, 네네. 네. <웃음> 이제 뭐 세계를 개를... 이거 이게 전 세계에서 특허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데 있나요?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웃음> 네 3D 프린터를 이용한 네. 바이오가드를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나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잖아요 네네 저희도 데뷔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 핸드메이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아, 어, 정말 사업하기에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 네. 근데, 어, 작년에, 재작년인가? 네. 어, 제가 3D 프린팅을 이용한 어, 이 제조 방법으로 해서, 네. 어 특허 등록이 됐고요. 그것이 또 특허 청장상도 받았어요. 오 축하드려요! <웃음> 아니, 돈이 돼야 되는데. 아, <웃음> 예. 음, 어쨌든 맞춤형 의료기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이 소재가, 네. 우리 인체에 장기간 사용하는데 안전성 검증을 받은 소재가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법은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소재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 제가 소재를 만들기에는 능력 밖이라서 아.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네. 상이 참 많은데 네. 특허청장 상도 여기 다 있고 뭐 그렇죠. 유명 특허 어쩌겠습니다. 기술대상 네. 상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 특허상을 그, 특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등록한 거는 한열 대여섯 가지? <웃음> 열 네. 대여섯 가지요? 어, 발명 <웃음> 아하, <웃음> 이제, 뭐, 발명가시네요. 아하. 뭐, 저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네. 특허 또 이게 돈이 되는 특허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아, 유지비용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 수면과 건강에선 네. 바이오가드 외에도 힐링 제품을 많이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른 거 어떤 게 있나요? 네. 힐링 제품이라기보다 네. 웰리스 제품. 웰잘 네. 웰리스 해피니스. 해피니스. 해피니스. 네. 네. 그래서 이걸 쓰면. 행복한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떤건데 궁금해요? 어떤건데 행복해요? 일단 개발하게 된거는 네. 이 바이오가드를 보완할 수 있는 아 연관제품으로 아 개발한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어, 바이오가드는 목에 관여하는거라서 코가 막힌 사람들에게는 네네. 그게 사실 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코 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어, 코로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고요. 헉, 제가요. 코가 네. 자주 막혀요. 그리고 코가 막히고 또 코에서 또 콧물도 자주 네. 나고 또 그걸 위해서는 또 코클링이라고 하는 네. 또 형상기업 와이어와 옥을 어, 결합해서 만든 네. 또 소류혈 전용 지압 기구를 또 만들었죠. 그건 어, 실질적으로 보면 어,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 네. 저희 사무실에 네, 네. 화장지를 이렇게 막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코피난줄 알았는데 콧물이 줄줄줄 아 새서 어머머.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소문들고 왔다고 어머머. 하면서 <웃음> 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네네. 왔대요. 그래서 네. 화장지를 떼니까 정말 콧, 콧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 줄줄줄 네. 새는 네. 것 같이. 그래서 이거를 헉! 어머 이거예요? 네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생겼잖아요. 네네. 정말 하찮게 생겼습니다. 어머 그랬네요. 네. 이제 형상 기억 와이어가 이렇게 어, 형상 기억 와이어가 뭐예요? 네. 어 어떤 이렇게 해도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기에 춘천옥을 결합해 가지고 뭘 하냐면 어, 여기에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소료 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아주 미세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어, 꽉 누르는 게 아니고 어, 한듯안한듯 그렇게 하기만 해도 여기 있는 혈자리가 자극이 되면서 네네. 호의 기혈순환이 좋아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한 1분 만에 콧물이 딱 멈췄어요. 어, 어머, 진짜요? 아, 되게 신기하다고 하면서 했던 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수만 개가 지금 있을 거예요. 어머,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 고객 리스트를 쭉 봤는데, 네. 그 동네 단위로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써보고 괜찮다고 소문나서 계속 또 소개소개로 어. 산. 근데 처음 봤죠? 아, 그러니까요. 쬐까만 데.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네. 이거는 이렇게 벌려가지고요. 예, 예. 자, 어머, 갑니다. 어머. 이렇게 해서. 제풀다요? 이렇게 어머. 하고 어머. 끝. 어머. 어머, 그거네요, 그 소. 그... 코뚜렛 코또레... 예. 라고 하죠. 어머. 아, 근데 이게 옥을 이렇게. 네. 그래서 혈점을 눌러주고 그렇죠. 그러는 거군요. 근데 오. 느낌이. 뭐... 느낌이 처음에 지금 여기 들어와 그런지 약간 간질간질은 한데 음. 근데 뭐 착용만 한대요? 굉장히 아주 작아가지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봤을 때 어때? 이쁜가요? 피어싱으로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세렴, 거 같네요 세련된 것 같습니다 어머 <웃음> 어머 너무 네, 신기해요 그거 하고 다니셔야 돼요 홍보 모델 <웃음> <어머. 웃음> 어 아무튼 제가 한번 이거 껴보고 네. 정말 네. 코에 코 비염 같은 거 없어지나 제가 한번 체험 네. 한번 해보고 네. 제가 한번 네. 우리 많은 분들한테 <웃음> 한번 또 제가 음. 또 홍보하는 또 어요 <웃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그 맞춤형 베개예요. 맞춤형 베개요? 네, 예. 예. 베개가 되게 잠자리 중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대부분의 베개는 지금은 다 규격화돼서 나오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엄마가 만들어줬지만 지금은 어, 공장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데 그거는 내 몸에 맞질 않아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맞출 수 있는 베개, 어... 그런 베개를 개발해서 어, 그것도 작년, 재작년인가 그것도 그래서. 코골이와 경추 교정에 효과적인 기능성 베개라고 하는 특허를 어. 등록이 됐죠. 아, 어. 그렇구나. 네. 그것도어 그걸 써본 사람들은 목, 어깨가 되게 가벼워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코골이도 보면 목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골이가 줄어들고 더 심해지고 하거든요. 아, 그것까지 네네.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베개가 있습니다. 예. 네. <웃음> 근데 이거 코 고는 사람은요, 자기, 잠을 자기 때문에 음. 몰라요. 그쵸. 그, 코 고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잠도 네. 못 자고 밤새고 그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네. 옆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네. 진짜 피해 본 사람 은 본인이거든요. 네, 네, 네. 본, 자, 잠을 자다가 숨을 한 번씩 콱! 네, 멎으면, 네.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뇌가 깨서 그 숨쉴수 있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잠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아, 네, 그 다음에, 네. 무흡증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산소 결핍 상태가 되죠. 아, 산소 결핍은 피, 세포에 네.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포 그 산소가 와서 어, 대사가 일어나야 네.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안 좋아지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고 네. 점점 점점 점 기능 떨어지고. 코골이가 아, 어, 코골 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네. 어. 얼굴이 빨리 늙어요. 어, 정말요? 뇌 기능도 빨리 떨어지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코골이가 그 치매와 연관성이 되게 높다고 하죠. 어.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코골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어. 본인과 옆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을 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 저희 어머니부터 빨리 코골이 바이러 가질. 코골볼게 아닙니다. 예, 그걸 해야 되겠네요. 네.